아, 행정처장님 네. 최근에 신당역 영무원 살해 사건 잘 알고 계시죠? 네 아, 굉장히 마음 아픈 사건이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좀 자아냈습니다 어, 저는 원래 이번 국감 때 이제 성폭력 범죄 관련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의 어, 시스템 미비점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그랬었는데 어, 신당역 영무원 살해 사건이 있어서 더욱 좀 그걸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좀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짚어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은 이제 법원 관련된 국정감사니까요 우선은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구속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보장 그 다음에 양형의 적정성 확보 방안 그 다음에 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시 피해자 정보 유출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짚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좀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어, 70조 아시죠? 네. 예, 구속 관련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려고 그러냐면이 사건에서 영장이 한번 기각이 돼요. 가해자에 대해서 그래서 어, 결국 이 사건을 막지 못했다라는 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70조 1항을 보면 은그이호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 뭐, 당연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증거에는, 어, 범죄에 대해서 증언이나 진수, 진술을 할수 있는 피해자도 포함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피해자에게 뭔가 가해를 할것 같으면 구속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70조 2항을 보면, 어, 1항의 사유를 검토할 때, 어 피해자에 대한 위의 우려를 또 한번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러면 피해자에게 가해를 할것 같은 상황, 피해자에게 뭔가 피해를 계속해서 줄것 같은 상황이 예측이 된다거나 판단이 된다면 사실 구속 요건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항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더잘 발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말씀, 게, 그럴 가능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영장 기각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물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있다 보니까 법원으로서도 어, 구속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 라는 사정을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을 할 때도 어,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접근하지 마라 뭐 이런 조건을 달아서 석방을 하고 그걸 어기면 다시 그냥 구속을 시켜버리는 그런 조건부 석방 제도 같은 것을 좀 도입을 해서 구속 판단의 재량의 폭, 유연성을 좀 높이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 그 말씀 취재 전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법관에게 구성영장을 발부 혹은 기각 두 가지 선택지만 있을 때 느끼는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사기관및 재판기관에 출석은 담보될 것으로 보였는데 불구하고 이번 안타까운 사건처럼 가해자 피해자가 분리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런 고민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네. 가,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더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변업도 최근에 성명을 내면서 이런 조건부 석방제도 이런 것들 도입해야 된다고 라 주장을 하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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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재판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진술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좀 문제가 지적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무분별하게 진술 내용이 공개된다라든지 또는 사건하고 무관한 사생활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지적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권고사항 네 가지를 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중에 하나가 증언 방식 선택권을 보장하라 라는 거였어요 저희가 이 증언 방식 선택권 보장에 대해서 법원에 물어봤더니 증인 지원 절차 신청서에 그 영상 증인 신문 관련된 이런 부분 등을 비롯한 증인 신문 방식을 어 체크하도록 되는 있 란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의사를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언 방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라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대부분의 피해자는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증언할 수 있는 영상에 의한 증언을 선택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어, 출석, 출석을 해서 차단막을 설치하고 증언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신청과는 달리.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행정처장님께서 또 법원이 좀 어, 피해자가 선택하는 증언 방식대로 좀 선 증언을 할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좀 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역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혹시 부족한 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재판이나 이런 걸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꽤 확장을 시키고 있었는데 현실에서는 또 작동이 안 되는 면인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영상에 의해서 어, 증언을 할 경우에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증언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법정에 나왔는데 차단막이 제대로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가해자와 눈이 마주쳤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증언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꼭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할 때라도 피해자가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예. 나머지 부분은 다음 질의 시간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